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최근 들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키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윤식당이라고 하죠 저도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고 계시겠죠? 자, 저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예쁜 로고가 나옵니다. 이 로고가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뻐서, 아, 이거 좀 따라 만들어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제가 해봤고요 로고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상단에 있는 이런 얼굴 모양일 텐데요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캐릭터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분들은 굉장히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 사진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 간단한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그림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비슷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 만들어 보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지세상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만들 거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원도형과 그리고 텍스트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원도형을 Shift 키를 누른 채 한번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바깥쪽을 콕 누른 다음에 일단 제가 그냥 윤식당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줬는데 문제는 글꼴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꼴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글꼴을 써봤어요 스웨거체 라는 글꼴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스웨거체 글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글꼴 색상을 일단 파란색과 그리고 분홍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봤구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요 어, 아래쪽에다가는 일단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서 유튜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휘어있는 느낌처럼 되잖아요 그 휘어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려면 일단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뒤에 그리기도구 서식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텍스트 효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 원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살짝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모양이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애매한 것을 좀더잘 잡아주려면 이렇게 크게 크게 텍스 상자를 크게 만들어주시면 모양이 점점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상단에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 사진을 활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일단 제 사진을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서 내 얼굴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에서 제 얼굴만 따로 따볼 거예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 왼쪽을 가시면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 있는 것이니까요.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배경 제거를 선택해서 일단 내 얼굴만 최대한 자를 수 있게끔 하나 하나 보관할 영역을 표시를 해줄게요. 아, 일단 제거할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족족 족 해줄 거고요. 계속해서 정교하게 최대한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바깥쪽을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얼굴만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랐는데 문제는 이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자르기를 활용해서 딱 얼굴 크기만큼 이미지를 잘라줄게요 자르기를 누르시고 검정색 바를 이렇게 얼굴 크기만큼 줄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르시면 딱 이렇게 얼굴 모양만 나오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시냐면 꾸밈 효과를 들어갈 거예요. 이 꾸밈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이제 다양하게 이미지를 효과를 줄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흐림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해볼 효과는 뭐냐면요 왼쪽 하단에 있는 강조 효과입니다. 이 강조 효과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림 같은 느낌으로 변했죠. 자, 이 그림 같은 효과를 이제 또 어떻게 또 변화해 줄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음영수와 투명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영수 같은 경우에는 한네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색으로 가시면 여기에 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는 150%를 선택 그리고 여기로 올리면 저저전 와! 얼굴 모양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식당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안 물리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포크와 그리고 스푼 모양의 아이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구한. 이 스푼 아이콘을 활용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이 아이콘들은 어디에서 구했냐면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구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제 다른 강의들을 보시면 은 이제 아이콘 다운로드 방법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안쪽에 영어로 바꾸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을 전체 다 선택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요 그림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딱이 모양만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윤식당 아이콘 이렇게 적어서 사진 폴더에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자 사진 폴더에 이 저장된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사진 크기는 870x820인데 이 어,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아이콘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블로그 아이콘이라든지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다양한 아이콘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윤식당 아이콘 만들기 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게요. 블로그에 공유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아이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 이지쌤이었습니다.